1번 지역을 보겠습니다. 지역은 상품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중청, 2면 경상, 3이면 전라라고 했죠. 이제 추즈와 라이트 함수를 씁니다. 먼저 라이트 함수로 상품코드의 마지막 글자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는 라이트, 더블 클릭해 주시고 상품 코드를 클릭하시고 콤마 1 해주시면 되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마지막 글자 하나가 오게 됩니다. 이제 이 숫자가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숫자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1이면 중청, 2면 경상, 3이면 전라로 하기 위해서 choose 함수를 쓰겠습니다. 는과 알 사이에 choose를 쓰시고 더블 클릭, 인덱스 m 이 위치값이죠. 여기가 right 함수인데 1이면 value 1의 값을 가져오고, light가 2면 value 2의 값, light가 3이면 value 3의 값을 가져오죠. 이제 맨 뒤에 콤마를 찍으시고, value 1은 충청, 콤마 value 2는 2일 때는 경상이죠. 경상을 적어주시고, 콤마 값이 3일 때는 전라죠. 쌍따옴표 전라를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를 치시고 밑으로 드래그하면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1이면 중청, 2면 경상, 3이면 전라가 됩니다. 2번 비고는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부터 3까지 구하고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죠. 일단 등수를 구해야 되니까 랭크.eq 함수로 등수를 구하겠습니다. 는 랭크.eq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넘버는 등수를 구할 수죠. 판매 수량으로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판매 수량을 클릭해 줍니다. 그다음 콤마 RIF는 등수를 구할 참조 범위를 말하죠. 판매 수량의 전체 범위를 씌우시고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다음 콤마 내림차순을 해주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되죠. 이제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면 됩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시고 1등은 판매수량이 가장 많은 값이고 8등은 판매수량이 가장 적은 값이 8등이 됩니다. 이제 순위는 1부터 3까지만 표시할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랭크를 일단은 복사하겠습니다. Ctrl-C 복사를 해주시고 는 다음에 If를 쓰겠습니다. 가로 열어주시고 랭크보다 칸이 좁기 때문에 위에 수식 입력 줄에서 마저 입력하겠습니다. 로지컬 테스트기 이 때문에 조건을 줘야 되는데 등수가 3등보다 작거나 같으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을 적어주시면 3보다 작거나 같은 건 1, 2, 3등 밖에 없죠. 1, 2, 3등이면 Ctrl V 를 눌러서 등수를 출력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콤마, 쌍다운표 연속 두번 입력해서 공백만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등만 등수가 출력이 되고 나머지 등수는 공백으로 출력되지 않게 됩니다. 축산물 상품의 개수는 구한 결과 값에 개를 붙이라고 했죠. countif 함수로 축산물 상품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는 네. 카운트 if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레인지는 축산물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를 씌워 주시면 되죠. 구분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콤마 조건은 축산물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축산물이 들어 있는 셀을 클릭해도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 축산물이 하나, 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가 나오죠. 이제 이 뒤에 개를 붙일 거기 때문에 AND 연산자 쌍따옴표 개를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되죠. 수산물의 판매 수량 합계를 썸이프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는 sum if 가로 열어주시고 레인지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입니다. 수산물인지 아닌지 검사하려면 구분의 범위를 씌우셔야 되죠. 콤마 조건은 수산물이기 때문에 수산물을 쌍따옴표 수산물 적어도 되고 수산물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 다음 콤마 SUM r a 는 합계의 범위죠. 수산물인 거에 뭐의 합계냐면 판매 수량의 합계라고 돼 있죠. 그래서 판매 수량의 범위를 씌웁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수산물은 하나, 둘, 두 개가 있네요. 이거 두 개의 합계를 내보시면 3,347개가 됩니다. 제다 상품평을 구해보겠습니다.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죠. 는 맥스. 상품평이기 때문에 상품평의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상품평 중에서 제일 큰 값은 2168이 됩니다. 판매 수량은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판매 수량을 구하라고 했죠. VLOOKUP 함수를 써서 풀어보겠습니다. VLOOKUP 룩업 밸류는 찾는 값이죠. H14셀을 클릭해주시고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녹차 현미쌀을 찾을 범위를 말하죠. 녹차 현미쌀은 상품명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콤마, 컬럼 인덱스 넘은 몇 번째 열의 값을 구할 건지 적어주는 거죠. 저희들은 판매 수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빨간색 범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가 판매 수량이죠. 그래서 3을 적어주시고 콤마, 정확히 일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녹차 현미쌀의 판매 수량은 2887개가 구해지죠. 클릭해서 황금빛 돌개를 선택하시면 1523개가 구해집니다.